그 제일 첫 번째 인용된 경위 이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인용이죠. 지 않습니까? 그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는 거. 이거 여러분 초기 불교에 관심 가진 사람이면은 제일 먼저 그죠. 우리가 듣게 되는 가르침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는 거죠. 법을 보는 자의 말로 나를 본다는 겁니다. 이 상부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와칼리라는 그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와칼리는 와칼리구는 부처님께 대한 신심이 그죠. 부처님을 신뢰하고 부처님을 따르고 그죠. 하는 그신심이 아주 그 강했던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에 걸려서 자리에 누, 누, 누워서 이제 마지막 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진심이 있으니까 부처님을 한번 뵈야 될거 아닙니까? 요데리고 가면은 뭐, 뭐, 편안하게잘갈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도감 비구를 지켜서, 그 정말 부처님을 한번 리고 가고 싶다고 부처님께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이 그와카리 비구를 찾아갑니다. 그, 그 아픈 몸을 그 누워가지고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으면서도 부처님이 오시니까 부처님한테 예배를 해야 될거 아니죠? 그래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 그 앞에 거기 있습니다. 칼리어이 석은 문드러질, 그죠? 이 육신으로서 나를 봐서 뭐 하겠느냐? 마칼리어 그죠? 법을 보는 자야말로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 고중에 제가 한 기절만 옮겨놓은 겁니다. 그죠? 말씀이 법을 도는 자가 바로 여래를 본다고 부처님을 본다고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사실은 뭡니까 경시하는 그 것이 바로 법 아닙니까, 그렇죠?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보할 때 불법성,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그, 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경에서도 보면은, 부처님은 법을 체계화 하신 분입니다. 그죠? 부처님,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과 아라한의 차이가 무엇이냐? 깨달은 분으로 보면 똑같다는 그죠 뭐, 부대와서 이제 대성불교나 또 부대 주석서에서는 막 부처님과 아라한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초기 가르침으로 보면은, 부처님과 아라한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 부처님도 뭡니까? 열래 아라한 정등각이라 하죠 지열래 응공정변지 명령주 우리 열의 시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두 그 번째 나오는 게 부처님도 아라한 아닙니까? 그죠? 응공은 아라한의 번역이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아라한이고 아라한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은 부처님하고 아라한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초기경에 분명히 나오는 게 뭔가 면 하면 부처님은 법을 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법을 설하신 분이고 아라한은 그 법에 의지해서 해탈을, 그죠? 열반을 성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 뿐입니다. 깨달았다는 거 그죠? 해탈 열반을 성취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부처님이나 아람이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법을 개정하신 분입니다. 법을 선포하신 분이고 또좀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법을 뭡니까? 체계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니가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법을. 그 부처님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대선 입에서 와서도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금강경의 인용입니다. 금강경에 보면, 여러분, 또, 그 부를좀 하신 분 알겠지만은, 금강경에 제일 유명한 사국가 아닙니까, 그죠? 약이 새끼나이 음성부와 신행사도 불능견렬에 이라지고, 그죠? 그 와칼리 주교한테 한마디나 똑같습니다. 그죠? 형상으로 약이 새끼나 그죠?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뭡니까? 이 음성 구하 소리로서 음성으로서 열애의 음성으로서 나를 뭡니까? 구하는 자는 시인은 행사도라 그죠? 잘못된 수행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도로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능견렬에 그런 사람들은 열애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마라즈스님 번역에는 이것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상스크리스트 본에는 바로 밑에 요 말이 따로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따로 나옵니다 구마라즈스 번역에는 없습니다 그, 현장 스님 번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걸 옮기면은, 이거 원가 뭡니까? 다름아 또 붙다 들었다 해야 했습니다. 법, 법으로 부처님들을 도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니다 그죠? 와칼리 비구한테 한 말이나 똑같죠? 그죠? 법으로 모든 부처님들을 도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왜냐하면 참으로 대도사들께서는 법을 몸으로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법의 본성은 아름아리로 알아지지 않나니 그것은 아름아리로 알수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은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런 법을 돕고 모으냐 아름아리로는 우리가 일상의 그죠 지혜가 아닌 우리 아름아리로는 법은 그가니까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 법을 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신수심법의 핵심은 법입니다. 우리 아비단마 딜라자이 특강할 때오신 분은 알겠지만 은 우리 그러니까 남방 아비단마에서 법을 뭔가 팔십 가지 법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북방 뭡니까 구사론을 비롯한 북방법에서는 75법을 이야기하죠 우리 5위 7 5법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유식이 깨어오면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오위백0법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거 아닙니까? 1을백 가지 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것 하나하나 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전부 법을 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뭡니까? 마음 챙기는 공부의 결론은 법을 보는 겁니다. 법을 보기 위해서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야말로 나를 본다 그랬습니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인 해서 봐야 될 것이 재미있는 편이 나옵니다 법을 본다 그러면 되죠 법을 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법이고 이거는 우리 목적적입니다 단마라는 거기에다가 이, 이거를 붙이면은 그죠? 이 의미를 붙이면은 목적적이 됩니다. 우리말의 언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말의 법, 목적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목적적이라는거죠? 그래서 법을 본다. 바깥에는 본다는 말인니다 그죠? 그리고 법을 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을 안다 이해한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재미있게 법을 본다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물어봅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으로 보이 보입니까? 그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가장 우리가 육전 중에서 가, 예를 들어서 대상을 아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 뭡니까 여기 뭐가 있는데 소리는 뭡니까 헷갈린니다 그죠 그렇지만 바로 눈앞에서 뭐를 탁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착오가 없잖아요 그죠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이, 뭐라 그랬어요 뭐뭐 뭐, 확인한다 분명하게 그말 그대로 뭐 돈답니다 돈다고 본다. 다 보면 된다 그래서 법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더 상징적인 의미로 하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을 본다 이래 할라 하니까 보통 눈으로서는 법이 안 보이죠 보통 눈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아는 형상밖이 없잖아요 그죠 예? 형상이나 여러 가지 우리 북에서 말한 표상 특히 그,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개념 이 표상을 보게 됩니다 그그 상을 보게 되는 거지 그 본질은 눈으로서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육안으로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뭐가 생겨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 불교에서? 무슨 눈이라고 그럽니까? 법이니까, 법안이지요, 뭐. 법안, 법안 이야기만 해야 되요 그죠? 법의 눈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법을 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르마리가 아니고, 법을 보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입니다, 그죠? 지혜의 뭐가 생겨있습니까? 눈이 생겨있죠?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태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본다, 본다는 본다 것은 가장 이제 직접적인 그걸 그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봐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질문이 그건 도대체 법이 뭐냐? 그렇죠?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본다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법이 뭐냐 결론적으로 오늘 지금 이야기할 때는 법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법을 보기 위해서 본다 그랬죠 그죠? 법을 보기 위해서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결론이고 그 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저그 책에서 보면 대문자 B로 쓴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딱두 가지로 간추해서 이야기하면 은 대문자 뒤로 쓴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그 불법성이라고 하고 또 불법성이라고 또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그할때 법하면은 법은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부처님이 뭐를 알수 있었는가? 그죠? 두 번째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 소문자 단말로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이, 이 법입니다 이 법은 참 이, 이 옮기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 이, 이 법이라고 옮겼는데 우리말로 옮기라 하니까 참 애매하고 옮기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법은 그... 제가 여기서 이제 이때까지는 물심의 현상이라고 제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죠? 물심의 현상 뭡니까 그, 그, 그 뭔가 본성을 가진 것그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지난번 아리할말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그, 그 위로 보면은 그래서 사바완 다렌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유 성질을 가진 거라는 게또 뭔가 이 추상적이고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이 법이 불교의 생명인데 법을 보는 것이 불교의 생명인데 우리는 법 하면은 뭡니까?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법은 결론을 내게 해서 관념이나 추상이나 추상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법은 가장 신생한 것이고, 그죠? 살아있는, 그죠? 바로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이, 그, 한쪽 보십시오. 법은 특정 사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혹은 구성 요소다. 이렇게 이제, 아깝습니다. <웃음> 최소단위 혹은 구성요소라는 것은 같은데, 여기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사건입니다, 사건. 제가 이제, 저번에 두달 동안, 저, 태국 가서, 바로 이제, 나름대로 느끼고 온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건. 그죠? 사건을 구성하는구성요소라는 법은 그죠? 그럼 도대체 그러면 사건이 뭐냐? 그죠? 불교는 그~ 우리 어제 그~ 저~ 어느 분이 그~ 오늘 꼭 온다니까 안 그분이 사건의 철학이라 해서 그~ 요새 서양 사람들이 음~ 그~ 서양 가장 현대철학 그래서 집권 세향에서 가장 글를 하고 있는 게그 사건의 철학이라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이정우 교수님이 그 책도 그 내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줄 테니까 오늘 안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철학에서 관심 가지는 게 바로 사건입니다 사실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그, 그, 뭡니까, 그, 그, 제가 그, 그, 차 나갔을 때, 그, 뭡니까? 그, 누구, 갑자기, <웃음> 그, 아, 유승엽 선수가 56호 홈런을 치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홈런이라는 것은, 사건이죠 우리 그런 거를 사건이라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라크에서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붙어갖고 그냥 수천명이 죽었다 그다음런 뭡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그죠? 그 헬리콥터가 미국 헬리콥터가 두개 부딪히 가지고 17명이 죽었다 이러면 은 그게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죠? 그, 그 무엇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이성력 선수가 그냥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저 제가 왜 이런 비율를 하는가 뭐면 법이라면 수상으로 가거든요 근데 사건이라면 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승립 선수가 56호 홈런을 때렸다 이거는 그럼 우리 머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물론 지나버리으니까 머리에 있지만은 지금은 며, 머리에 있지만은 그 사건 자체는 그 우리가 관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그 무엇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혼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 말해서 구성인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방망이 있어야 되고, 그죠? 죠 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수가 있어야 되고, 포수가 있어야 되고, 내야수 4명입니까? 여기까지 해서 4명, 제야수 3명. 그죠?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그안에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근데 여기서 사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순간입니다 순간. 사건은 순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건이라지만 고 g 관념의 u n 가 있는 사건은그 a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은 g a n s 고벌어지고 Sungan, s u n 순간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다 g a n s 눈 깜짝할 사이에 사건은 벌어지고 없어져 버린다. 이성엽 선수 홍이치는 거. 공이 날아와서 날아오는 게 아직 사건이 아닌데 그것도 너무나 작은 순간인데요. 시속 보면 145km 로 날라오면 우리 눈으로 보기 기도로 찍어나니 이게 위로 날아오는 거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날라오는 것도 순간인데 아직 뭡니까? 공이 이뭐한한 오륙십 오 오륙십 미안 되죠 한 3, 4십미터말로올때 그까지는 아직 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아직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은 뭡니까 우리 가 은밀히 이야기하면은 그 공이 방망이에 딱 맞는 순간 우리 육안으로도 볼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그을 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다는 의미가 상당히 이제 실감나게 오죠. 그죠. 벌써 뭡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도 그 사건이 딱 일어나는 순간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그죠. 그래서 니까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딱, 그 뭡니까? 딱 맞는 순간을 그, 뭐를 해나니까 우리가 그 맞는 순간을 그죠. 아는 것이지. 우리 육안으로 그한 사건은 사실은 볼수 없습니다 찰나지간입니다 그런데그를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하고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망이에 딱 맞는 순간이 그 사건이 벌어진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맞아서 뭡니까 공중에그 조금 잘못 맞았으면 그거는 사건이 안되지요 그죠? 내가 땅서렸다든지그 파울 볼이 되어버린다든지 그렇죠? 그죠? 안타가 나와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한우타가 나와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딱어떤 그러니까 특정한 만남. 그냥 야구 방망이와 공이 특정한 각도로, 특정한 힘으로, 특정한 부분에 딱 만나져서 뭡니까? 그죠? 조금 더일어하면 공중에 딱떴을때 폭력인 거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러서 5육호 홈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라 하면은 벌써 뭡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추상적으로 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은 분석하고 분해해서 보면은 뭡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순간입니다 죠 그죠? 순간입니다 딱 맞고 사람들이 보니까 공짜고 와 열광할 때를 먼저 홈런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만든 순간에 홈런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내리 있는 것은 뭡니까? 전부 개념이고 관념이고 그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좀넓게 본다면은 그 열광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은 사건은 바로 순간을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나 특히 아비달마 불교 이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그 우리 구사론이나 북방 아비달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분석해서 분해해서 들어가면 은 바로 그 순간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한 순간에 그, 어, 이 비유가 제가 이제 야구를 하니까 밖에 있는 데 됐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사건은 특정한 사건이라 그랬는데,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사건의 개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밖에 있는 것도 사건입니다 사건이지만은 그거는 중로시여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불교에서 이렇게 사건을 파악하고 있죠.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로 파악을 하는 기본 이유는 뭡니까 철학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그냥 분석해서 그것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뭡니까 그걸 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멸하는 그 현상을 도으로 해서 불교. 그 궁극적인 것이 뭡니까? 해탈 열반이잖아요, 그죠 해탈 열반인 거죠. 위무띠 혹은 니바나라고도 는 거죠.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이, 이 사건이란 이로 분석하고 분해합니다. 그러면은 해탈 열반은 누가 시, 실현합니까? 제 사람 해탈 열반 실현해봐야 의미로 음, 말하면은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나이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소를 물가에까지 데려다 줄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소가 물안 마시면은 그만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왕사성 가는 길을, 그죠? 상세하게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이렇 해서 가면은 왕사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가고 안 가고는 그거는 부처님의 일이 아닌 거죠. 바로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북방에서는 자타일치 승부 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생적으로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남이 한날한 시에 승부를 한다. 모든 고통을 동시에 다 벗어난다. 참 멋있고, 피가 끓고, 중 이야기, 좋은 이야기지만은, 우리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그죠? 동생이 한나 <웃음> 하지 그냥 면충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제가 어제 스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때 뭐 화를 내더라고요 네? 북방 우리 대부라도 맨날 자살해주는 정물도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저 남방가서 소송불결되고 이상하게까저고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일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여탈하는 겁니다 내가 해탈하는 겁니다. 불교는 근본으로 이야기하면 자력신앙입니다자력이라는 것은 뭔가 일시적인 방치는 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그죠? 배고파서 오면은 떡을 주고 밥을 주면은 배는 부릅니다. 그거는 다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부위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인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 타력신앙인 거죠. 우리 부처님께 뭡니까? 기도하고 그러서하 저는 불보살님들 분명히 저는, 저는 초기 불교하지만은 남성으로는 불보살님은 분명히 저는 가치력을 준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불교의 우리 초기 불교의 불교의 진면목이 아닙니다 우는 애한테 밥을 줘야지요 밥을 주면 배부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또 지나면은 또 배가 고파지는 것이 우리의 그 중생의 현 주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은해탈은 그죠? 열반은, 행불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냉정한 이야기가 돼갖고, 뭐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 사람들 아무도 안 본다고, 우리 한국에 오면 아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니다 불교를 해야 윤택하고, 신도들이 와서 보시도봐라고 <웃음> 그래갖고 뭔가 좀 재미도 없고 그죠? 이뭐재는게 있지 총이물고쫙 분석해가지고 싹쫙 해가지고 하면은 <웃음> 아무 재미도 없고, 그, 그, 그, 그 풀밭에, 에, 제, 제, 제 뭡니까, 풀밭에, 저, 저, 뭡니까, 제웅전 앞마당이 잡초가시 됐다고. <웃음> 우스갯 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그걸대돈 말았던, 우리는 부처님, 저는 그 부처님 제약이 때문에, 그 어떻습니까? 그, 그, 그, 그 부처님의 근본 입각치가 뭐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총이 불교하는거 아닙니까, 2600년 역사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말적인걸 가지고, 그, 우리 전통이라 해서, 뭡니까, 그걸 움켜 그리고, 예? 아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뭐 하나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크게 극심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부처님의 근본을 그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왜 사건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시하느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내가 관찰할 수 있고, 내가 생생하게, 왜냐면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생생하게 느끼고, 생생하게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예? 신생하게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밖혀있는 현상은 뭡니까? 그런 것그 그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 문제를 해결시켜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문제를 당조합니다 왜냐하면은 해탈 열반은 내가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 사건이라는 것은 그 이 순간의 문제입니다. 그죠? 사건의 핵심은 바로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사건이라 하면 되죠? 그럼 살인사건 하면 뭡니까? 그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죽여야 되냐, 느 말아야 되느냐,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쩌그 하다가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불정순간에 예를 들어서 비웃음이 좀 그런데, 그죠? 칼을 가지고, 그죠? 딱 뭡니까? 그죠? 그, 뭡니까? 그, 하는 그 순간에, 그죠? 사건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니까 이제 특정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우리 이제, 그, 그, 그, 뭡니까? 국외에서 볼 때, 이 중시하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담마 상관이라고, 우리 아비담마의 제일 첫 번째 경이 첫 번째 논서가 그, 단마상관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북진노이라고 북 그, 한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담마 당근이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야스민 사마에 집담, 여기,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야스민 사마에 집담 우산남 호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또경계됩니다 여기서 사건이란 말이 바로 이 사마야란 말입니다. 사마야의 원 의미는 시간, 뭐 때, 장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이이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나나몰리 스님이라고 그장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진짜 훌륭한 대석학이고그 수행자였던 스님이 있거든요. 이 스님이 이거를 영어로 이벤트로 옮겼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우리말 우리는 이벤트이라는게 뭡니까 사실 이벤트가 사건은 사건이죠한 일시적인 그죠? 뭔가 뭡니까? 그저 백화점에서 뭡니까? 안 되니까 뭡니까? 그, 그 <웃음> 뭐 안되니까 뭡니까? 뭐 세일하는게 있잖아 요 깜짝 이벤트라고 러잖아 그죠? 깜짝 해갖고 아무것도 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오늘 뭡니까? 내일 그저 몇시부터 몇시까지 오는 사람은 50% 할인해준다 이러면막 사람들이 가갖고 어떻게 됩니까? 막 부쩍부쩍부쩍 해갖고 하고 하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팍 사라지는 그거를 우리가 이벤트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이, 이 이거 그 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벤트란 말은 사건을 얘기해야 되요 그중에서 큰 사건은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일반 그건 사소한 사건이고 대사건이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그죠? 집단 우방남 호띠 말은 마음이 집단은 마음이 있다 그죠? 우리 아들, 아들, 아사람들은이 쉬운 말입니다 이. 마음이 들 아들, 호들 일어날 때 아들, 아사망들 그죠 바로 그 사건에서 그죠 감각 접촉이 일어나고 우리 그 보면은 (1호까지) 뭔가 까그 뭔가 까그 뭡니까 반드시들 있죠 그죠 감각 접촉 또뭐있었습니까 들어가서 생각이나요 <웃음>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줄 알고 제가 이렇게 다 찍어놨습니다. 감각접촉, 그, 육족입니다. 감각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현상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 내한테서 그죠? 딱 벌어질 때, 그죠? 그죠?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한 생각이 딱 일어날 때, 그죠? 어떤 법들이, 어떤 구성 요소들이 일어나는거 하면은 감각접촉이 일어나고, 그죠? 그 느낌이 일어나고 인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한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찰나 찰나의 나의 모든 현상은 나한테도 벌어지는 모든 정신적이고 물질, 물질적인 육체적인 모든 현상은 그죠?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일어나고 그죠? 우리 그, 그 마음, 마음, 무습도 이런 것 전에 배웠었죠, 그죠? 그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설 말하는 나의 삶이고, 나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 초기 불교하고 삼자부 불교 그 논서에서는 이렇게 우리 삶을 그 설명한다 삶이라는 것은 사건의 연속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것은 전부 사건의 연속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그 살아 중심은 말 그대로 생생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변는 보면 뭡니까 오늘 뭡니까 그 내가 지금 마음 챙기는 공부 특강이 있다 하더라 가까 마까 가까 마까 가까 막까 가까 막까 하다가 그러니까 아니라 말로 에라 가자 이래서 왔다는 거죠 에라 가자 고 마음을 딱 정하는 거는 뭡니까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사건입니다 그죠? 그 마음을 정할 때까지는 그 안에는 여러가지 어떤 특정한 그 심리현상이나 그죠? 육체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딱올라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그 공양고보살님은 오늘 보태하기 듣기로 했거든요 듣기는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뭡니까? 어떤 또 특정한 사건이 딱 일어났거든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랬다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된 남자 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 한내 순간순간에 어떤 특정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특정한 현상들로 이렇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진행이 돼 가잖아요. 그걸 불교에서는 산밭이라그래서 상속, 요새 말하면 흐름으로 보는 건데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 사건의 연속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방금 살펴본 것은 이렇게 거친 사건, 그죠? 좀큰 사건만 살펴본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아까 찰나라 그랬죠. 그죠? 매 찰나가, 매 순간이 사실은 사건입니다. 그죠? 전부 사건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걷는 이 자체가 뭡니까? 사건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걸으면은 이 걷는 한 순간순간이 뭡니까? 전부 내, 제 자신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죠? 또 여러가지 심리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뭡니까? 내 몸을 그죠? 이 마음이 뭡니까? 몸을 조, 제어를 했어요 그죠? 그죠? 앞으로 간다고 뭡니까?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그 다음에 마음챙김는 공부 보면 주수석에 상세설명나선습니다 의도가 마음이 일어나면서 의도가 일어나고 의도는 뭡니까? 몸에 바람의 성품을 바람의 성질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다리를 뻗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내딛고, 이 모든 것이 전부 그 사건으로 이야기한다. 불교에서는 그렇죠. 사마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는 전부 뭔가, 그 법들이, 그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이 사건은 진행되고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본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법을 본다 이러면 은 항추상적이 되고 관념적이 되고 그죠? 지금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뭡니까? 법을 본다는 것은 이런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부침 르침은 결국은 뭡니까 그죠 내한테서 일어나는 정신 물질적인 그 현상을 보라 관찰하라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뭡니까? 그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중생의 삶은 뭡니까 커지갖고 혼돈의 혼돈의 현속이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사건 사건이라니까 살펴보니까 이것도 사건이고 눈을 뜨는 것도 사건이고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사건이고 판단하는 것도 사건이고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감을 잡지만은 뭡니까 또 어떤 특정한 그게에 묻혀갖고 살면은 뭡니까 괴로움 속에 바둥대고 막이제사는 라고 직장에 가서 부딪히고 이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뭡니까? 그냥 둥둥 떠서 흘러가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그죠? 이런 사건들을 그죠? 법들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이래해서 이네 가지로 살펴보는 이네 가지가 다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뭡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죠 우리 몸은 뭡니까? 몸 안에서 이마하다존요머리물 끝부터 발끝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특정한 방법, 기법, 테크닉을 써서 관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죠? 이마음챙는 공부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나한테서 뭡니까? 내 순간 느낌들이 일어나고 멸하고 있죠, 그렇죠? 그걸 관찰하는 거, 마음을 관찰하는 거, 심리 현상 을 관찰하는 거. 밑으로 갈수록 뭡니 그러니까 미묘하고 사실은 관찰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몸의 관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러니까염신경이라 해서 몸의 관찰만 따로 모아놨다 그랬죠, 그죠 이제 학자들 이야기로는 이염신경이 최초기의 어떤 그 수행 방법을 모아놓은 것일 거라고도 이야기하고 를 저도 상당히 거기에 그동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정도론을 보 봐도 러니까 아무리 얘기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의 관찰부터, 느낌의 관찰부터 바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뭐 다음에 우리 대림선이 그, 번역해가지고 1월 6월달 되면 청정도론 나올 건데요. 그것때 보시면 알겠지만 청정도론에서도 중시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몸의 관찰, 물질의 관찰, 이런 몸의 관찰부터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미시하게 분해해서 관찰할 때 거기서 뭔가 한 이제 그탁그그 그, 그, 그, 대사건이 일어난다. 변환의 포인트가 일어난다. 이런? 그래서 몸이 변한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이 마음도 변하더라. 그거를 깨수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마음을 깨뜨러 본다 마음의 변화를 안다 이라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뼈한대다 때리면 대단해 압니다. 갑자기 화가 없었던 화가 팍이 나잖아요. 그것도 관찰하는 사람한테는 아 내한테 화가 있 나고 구 이라지 화가 있어난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사실은 관찰하기 힘듭니다. 그럼나 후대에 오면 뭡니까? 마음이 안 변한다 그랬을 뿐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뭐, 뭐 영원한 거고 뭡니까? 네? 크기로 말하면 우주를 다 감사가 있고, 좁게 말하면 다른 구멍에도 못 들어가고, 네? 거기는 과거도 없고, 신제도 없고, 미래도 없고, 여기를 해보면 뭐, 뭐, 백냥구로 이야기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찰나생찰나멸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데 우리가 찰나생찰나멸 한다 이러면은 이뭐이뭐하고뭐 뭐, 이렇게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생한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찰나라는 개념은 뭡니까? 이거는 이니 이런다고는 그상관 없는 겁니다. 찰나라는그 개념은 가장 니 생생한 겁니다.